안녕하세요. 팝도사의비야입니다 오늘 산 것은 스토에 나온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인데 네, 제가 원래 이거 얼마 전에 이거 야마이라는 곳에서 이걸 샀잖아요. 샀는데 이게 맛이 갔어요. 맛이가 가지고 이게 진짜 맛이 간게어 일단 이게 작동이 하루에 한네 다섯 번씩 꺼졌다 커져요. 그래가지고 대구에는 제가 하나 새로 샀습니다 스누터에 새로 산 스누터라고 일단 이건 핀란드에서 시계 에산데 요쪽은 좀 미드마 회사 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내용 일단 박스부터 한번 보죠 박스에는 일단 여기 스누터 인터내셔널 웨어러블 이라고 적혀있고요여기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 뭐 여기 뭐 구성품 뭐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딱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투스 몇점몇 인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에 이쪽에는 뭐 저기 이쪽에 뭐 피트니스, 하트, 웨이트 뭐 이런 거다다 30부터 방수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런 어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어 감기 플러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기 날인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딱 오픈하면, 여기 이렇게, 스마트워치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빼, 딱 꺼주고요. 딱 꺼주면, 보시면 워치가 이런 식으 워치랑 여기 충전기가 딱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는 상당히 길게 되어있네요 음.. 상당히 길게 되어있어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제가 스마트 워치 충전할 때마다 줄길이가 이런 식으로 짧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길어서 마음에 드네요 워치들 한번 또 어떻게 빼는건 이런 식으로 빼고 그 다음에 안에는 설명서가 두꺼운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설명서가 그 다음에 뭔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일단은 오늘 언박싱이니까 간단하게 해보고 영상을 끊도록 할게요 일단 본체가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본체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 충전기, 충전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소노토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웨어러티 워런티 워런티 워런티가 들어가 있고요. 잉글리시, 이탈리아, 뭐 한글은 없는 거 같고요. 아 한국어도 있네? 제한된 국제 보증. 네 있어요. 보증 기간, 제한된 국제 보증 기간 최소 지운 구매한 날짜부터. 어 한국에도 있네요. 이렇게 한국어도 들어. 들어가 있어요. 네, 역시 써도 네, 나 요거는 내교 레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데 여기도 한국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한국어 어디니? 아 코리아. 여기 웬디에 있네요. 강심박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근육 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살짝 약간 약간 약간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흑인들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검은 피부와 문신은 빛을 차단함으로 강선수 측정하고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흑인들은 어떻게 쓰니? 약간 순상 궁금증이에요. 순상 궁금증인데 순수한 궁금증으로 나오는 말인데, 네. 이러 이러면 그럼 외, 외국인 중에 그흑븐데 어떻게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네, 한국어 지, 안내 책제가 있어요. 멀티 스포츠 모두 수면 측정, 수면 추적, 활동 추적 연결. 아 근데 한국어 번역이 좀안 되어 있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작하기에 상대으로는 유효수 그럼 연결이 잠자는 시기를 깨우세요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는거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오늘 영상여기까지고요네 일단 이거 리뷰는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이거 깨우기도 깨워야되고 일단은 이거는 한번 깨운다는 말은 좀 쓰기가 이상한데 일단 이거를 연결 한번 시켜야돼요 연결 한번 시켜가지고 깨우기도 한번 깨워야되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팝 팥돈의 파비양이 없고요. 오늘은 스누토의 스마트 워치를 언박싱 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안녕.